니몰로 t 크크크크크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자 저희가 홈페이지 이제 리뉴얼을 하고 네. 시즌 2로 이제 나아가잖아요. 네 맞아요. 네. 생물 위주로만 이제 판매가 음, 음. 되죠. 기존에 좀 약했던 네. 야생용이나 네. 뭐 이런 좀특희귀여종 이런 것도 네. 많이 추가됐고 네. 기본 베이스 종 중에서도 저희가 없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. 아, 그렇죠. 그런 용들도다 저희가 늘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수입 기획하고 수입을 계속 할 거거든요. 네. 국내에 저희만 단독으로 들어온 종들도 좀 있을 거고 네. 그 시기에는 네. 뭐 계속 그럴 수는 없겠죠. 이 시기 에 우리가 단독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네. 계속해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네.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세한 건좀 이제 용품이랑 좀 달, 달라서 용품 팔 때랑 시즌 1이랑좀 달라서 네. 유선 전화 연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렇게 문의나 답변 주시면 해주시면 네. 될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네. 어떤그 유선 연락을 너무 주시고 좋은데 네. 그 저희 담당자님 전화받는 네. 네. 담당자님이 네. 한 통을 받으면 한 분이 거의 한 시간씩 네. 두 시간씩 아. 이렇게 통화를 하시니까 네. 다른 업무가 전체가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안되겠다 카카오만 어, 플러스 친구 네. 애니멀로 70나오고요뭐다 소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긴급한 상황이면 그 톡에다가 진짜 이건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네. 저희가 토, 예. 통화를 드리든지 이렇게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 시즌2 기대해 주시고 네. 많은 생물 또 기대해 주셔서 네. 또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켓이습니다 안녕 끝